한 학생이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누군가가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한 학생의 별명은 전따, 전교왕따 혹은 전설의 왕따 그 별명만으로도 그 선배의 자살이 짐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장면을 목격한 학생은 웃고 맙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김경민 김경민은 1학년의 전따였습니다 좀 전에 이 웃음의 의미는 왠지 동질감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당하는 학교폭력을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고구마만 먹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 선생님들 역시 체벌금지법으로 인해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체벌금지법 도입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웹툰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학생들은 마음 놓고 교권을 침해하고 어른의 생각보다 영악했고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알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한 톱스타의 스캔들로 인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틈을 노려 한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교권보호법 개정안 이건 제발 현실에서도... 2학년 선배의 자살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아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종결나면서 이를 지켜본 김경민은 회의감을 느끼고 옥상으로 향하는데요. 이때 옥상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뒤지는 건내 일하고 교무실이 어디냐? 뭐 이런 아저씨가 다 있어? 하면서도 고분고분 아저씨를 교무실로 안내하는 셔틀 본능 그러던 도중 또 일진이 날라와 플라잉 니킥으로 김경민을 갈겨줍니다. 선생님이 앞에 있던 말던 학교폭력 받아라를 시전하는 이 날라리는 그대로 아저씨에게 예쁘게 우아하게 상큼하게 싸대기를 휘갈겨 맞아줍니다 아우 속 시원해 이 학생은 1학년 짱이었지만 그대로 맛있게 회초리를 쳐 맞아주는데요 학생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달려오는 교감 선생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아저씨의 정체는 바로 교권보호국 나와진 정부로부터 받은 정당한 권한 교육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 즉 폭행이 가능하다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엄청난 권한으로 사이다 맛 참교육을 시작하는 웹툰, 네이버 워료 웹툰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은 연재를 시작하자마자 월요 웹툰 인기순위에 올라와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웹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1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10화 정도까지는 모아두고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쿠키까지 녹여버리는 전개를 보여주면서 다음화를 보지 않고는 못 버티는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면서 절정에 이를수록 내 속이 빨리 시원해지기 위해서는 쿠키를 구울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밀당의 고수 같은 내용 전개가 펼쳐지고요. 고구마 100개 처먹은 내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해주려면 쿠키를 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픽션이지만 현실의 고증도 어느 정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나 답답할 때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웹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또 어떤 참교육 웹툰을 보고 계신가요? 또 재밌는 웹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참교육 웹툰도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